메라는 두이 거예요. 네? 왜 이 부분은 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이분은분은분은분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시작을 하까요시분시작몇분 어, 네. 지금 들셨어요 지금? 24분. 음. 네, 2 4분 아, 원래 예정2 3분이는데이렇 지금 음. 다 아, 오신 거예요, 이해한다고 말씀을 네. 했더니 만약에 지금 접속이 뭔가 되신 분들이 다오셨으면 시작을 하는데 아니면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저희 아. 한 5분 후에 멘토단 2척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리시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해서...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해서 볼거같습 지금 저희 이 대면 참석해 주신 멘토님들이 지금 다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한 25분 정도 접속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한무송현은 지금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 이제 멘토 저희가 멘토다 이 쪽식에 이제 그 학교에 왔서 원래 저희가 장종태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어, 멘토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 이쪽장을 전달해드려야 되는 거가 원래 맞는데 역시나 그 청장님도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서부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청장 장영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춘장거당 청년희망멘토리 면도단이 촉식에 직접 참석해 축하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전의 이 촉식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기구는 코로나19를 바로 청년층이 사회 경쟁이 주로 희생자가 될 것이며 낙다운 세대를 출연으로 이어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미래의 과제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처한 자치단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데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실 전문가 그룹 청년 희망 멘토를 멘토단을 구성했습니다. 8개 분야에 5두분의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앞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멘토로서 많은 활약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해 우리 청년들을 돕는 일이니만큼 청년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기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대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은 별도로 해서 보내드다고 하고 개인 멘토부에서 돌리면 되는데요. 거기에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할땐 3명에서 세 3명 이상으로 좀 해야 효율성이 있어 보여서 멘티들은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지금 멘토 분들도 이 멘티를 구성하고 있는 멘토 분들도 있는 거라고 제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진행을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네트워킹 시간에 멘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어, 멘토의 그 멘토 멘티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 다음에 회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네트워킹 시간에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련는 우선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참석을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대표로 일단 받으실 거고요. 어, 비대면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성함을 저희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장 수여가에 지금 있겠습니다. 면수, 면수, 면수, 면수, 면수, 면수, 면수, 면수, 김, 김정수님 먼저 하고요. 다음에 한님손현숙김정수님 자, 김종님장김정 2020년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청년희망 멘토링 멘토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 아멘 <요> 수 <웃음> 영상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다후명하실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희 청년 멘토, 멘티들을 위해서 멘토링 활성화에 대해서 이바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저희 멘토 이촉식은 이기서 끝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앞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손을 해야 이분들하고 네네네. 바로 네. 네네. 네네. 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 저희는 네, 네. 진촬영해좀이 네. 이쪽부터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숫자 들고 찍으시면 여서아게 이거는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해주세요. 여기 미대면 하시는 분들 봐야 되니까 포즈 <웃음> 한번으세요 <웃음> 하나, 둘, 셋네한번더 <웃음> 찍겠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한 그래서 한번더칠두 번번번번더 찔러... 아, 번째 나오신 분들 <웃음> 포즈셋 해주세요. 네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네 너무 예쁘시고 멋지십니다. <웃음> 어, 빨리 만나요. 그대면 말고. <웃음> 저기 절식은 저희가 이쯤에서 마치고요. 이후에는 저희 멘토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은 저희 멘토 다른 분이 지금 진행을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계세요. 네, 착석하셔도 돼요. 그게 잘뭐 보일 것 같아요. 수고하습니다 대표 선출및 소통의 시간는데 저희가 좀 자유롭게 서로 인사하고 또 자, 자신이 어떤 멘토로서 청년에게 하고 있을지 얘기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생의 민 노아입니다. 네. 저도 이게 비대면으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단체로 이야기 된건 되게 처음이라서 기분도 묘하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대면하 분들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또 소통의 시간을 낯설게, 또 새롭게 해본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되게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 받고 싶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어떤 식의 멘토링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먼저 조금 제 소개랑 저희, 제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좀 멘토링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저,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그, 같이, 의사소통 하면서 말씀 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0초 정도, 저희가 인간 조금, 어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장비, 장비가 좀 필요한 타이이어서 어. 네.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시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미리 선별제가 안 돼서 40분 쉬었다가 음. 40분에 지금 꺼진대요. 음. 일단 지금 40분 시간이 다 돼서 꺼지기 전에 바로 다시 또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희가 이따 같이 나, 얘기 나누려고 한게 저희가 어떤 의하고있는지해서 얘기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서로들에게 줄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전는고 이렇게 다음에 출연들에게 어떤 멘트를 해 있을지. 음. 그래서 다른 것도 하겠고요. 저희 먼저 이거 남고 한 분씩 이렇게 말 되는 건되실 조금. 네. 예. 7시까지잖아요. 7시 정이 네. 30분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네. 1분에 30초 한번나 한 30초 정도 네. 해서 저희가 이3 0초로좀 이렇게 빠르게 끝내 주시면 중간에는 어든조 이렇게 진행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체 진 촬영이 네. 빠졌으니까 는 네. 했기 때문에 룩을 네. 빼고. 멘토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옆에 있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멘토가 횟수가 뭐 이렇게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하다. 음, 제가 맨 마지막에 선이 인사 하고 질문이라는 궁금 거를 받아서. 제가 네, 네, 네.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다는 기반들도 다, 다, 다, 다 <웃음> 지금이 쉽지가 않아서 하죠. 끝까지 웃어요. <웃음> 이 대면하면서 얘가 좀더잘하셨는데 음, 응. 이게 제목소리기들리잘모르겠어니까 가장 가장 본다는 게 한참 얘기했는데 다못 알아들으시고 어... 이렇게 다음번에 대면했을 때 많이 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으시는 같아 어느 정도서로 손이 되는것같아서그가한이기때 상대방에 따라서 뭐안 들리는 이런 경우 네, 그러니까요. 성장에 있는 사람 말씀 잘 나왔죠? 지금에 네, 그 들렸는데 어떤 분은 또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그게. 네, 에트예뉴트 올려서 아, 네. 그 주소만 이렇 나눠줘도. 네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드리는 게 좋아요. 아, 음, 몇번 찍으신 거예요? 몇번아지 몇 아, 네, 네. 네. 아, 긴장하신 거같아데 아. 처음에. 네 굉장히 긴장도 하시고. 네. 그, 잘 하셨는데도 그 PD가 몇 번을 또 시켰어요. 몇 아. 번을. <웃음> 다른 개를 쓰고 한분 다가 틀렸으면 몇년 반으로 나오면 오시오 오십시오. 여러 번 했으면 어요 저희가 그럼 언제 시작 할까요? 지금 아, 아, 마음 애착이 이런 게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청재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 최고 5달이시잖아요. 아, 요새 네, 워낙에 뉴스에서 보면 서구 이렇게 막 방역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바로 하니요 네, 니다한번 하세요. 분 근데 그 뒤에 앉아계시면은 그 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거같요 우리, 우리 너무 싫어지는데? 우리?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꺼 주신 분들은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잘들린지 한번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마이크 켜 주시면은 유한 대표님 혹시 말씀 한 번만 인사 좀한 번만 부탁드될까요 안녕하세요, 푸님. 네네네. 아 목소리 저희도 잘 들려요. 선준혁선님 선정, 안녕하세요. 선정병 푸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니까 그 오디오를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저기 서준 서준 멘토님 안녕상 멘토님 조성진 멘토님 같이 마이크 켜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한 2~3분 뒤에 다시 이렇게 소통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승대표님그 양승 뭐 화면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는것 같아요. 아, <웃음> 잘 지내셨어요? 아 어,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혹시 어디 카페에 신신 거예요? 거예요? 아 사실 여기 숨겨요가지고아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아주 잘 들리는데 니다 합쳐서요? 숨겨서 들리고 서 이준영 멘토님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끊겨서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길게 네. 얘기하면 제가 천천히 얘기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이렇게 얘기하는까 어때요? 아 그래요? <웃음> 그냥 그러면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얘기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색해서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일단 같이 들어오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먼저 이제 시작다고 괜찮을까요? 시작할까요? 이제. 우선 저희가 처음에 앞에 타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끊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우선은 여기 같이 모인 분들 위주로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같이 어떤 이야기 나누될지 좀 생각해 주면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여기 멘토님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좀 이야기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다른 멘토님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 도움을 주고 어떤 활동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분당 한 30초 정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저, 저에서 저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30초씩 이야기 나누면 돼요 우선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공생의 미노아입니다. <웃음> 인사하셨던 동이신데 저는 원래 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청소년 멘토링과 그리고 선후배인 멘토링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적으로 그런 멘토, 멘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되게 어, 뜻이 있어서 이게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어, 3D 프린터라든가 목공, 이런 제조 장비를 알려줄 수, 알려주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시제품부터 어떤 사업으로 창업을 하는 것들을 같이 도 보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저, 저의,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를 한번 놀라보시고, 같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또 저도 같이 도움 요청하는 부분, 더 깊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성재환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JS 서비스라고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저, 그 다음에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신기술, 뉴비즈니스 모델 창업 멘토위원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예상, 예상 관련돼서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어, 저는 창업, 그 다음 경영 쪽에 컨설팅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제 메인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돼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하고 멘토님들과 많은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우리 멘티들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국제 마이스 산업협동조합의 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어, 이번에 어, 창업과 청년 정책 멘토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성함이나 이렇게 얼굴 뵈니까 그동안 교류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어, 청년들 위해서 좋은 어, 우리 멘토 단위 활동을 하면 어, 또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그, 사, 이제 신생방송이 된 4개월 만에 이제 오브 야외 전 인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맥도날드하고 다른 맥디라고 그 좀더 문화, 영화를 잘 다니고 방송에 있는 이런 쪽이 같이 이해와 열정을 좀 같이 살려서 같이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같이 모인 네명의 멘토들 같이 인사드렸고요. 처음에, 맨 처음 들어와신 유한능 멘토님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인사 말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한웅 멘토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나 멘토님, 저희 진나 멘토님이 그또 언택트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을 하고 계시나요? 인사 말씀드리고 언택트에 관해서도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주나 선주 서준석 멘토님, 여기 또 특이하게 저희가 어, 배우랑 강사로, 강사 쪽에 멘토로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 되게 흥미가 많거든요. 어, 어떤 또 화, 활동은 계시고 어떤 그 멘토링을 하실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최민고 멘토님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그문화예술이 댄스 쪽을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최민고입니다. 혹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들 딱 뒷배경도 뭔가 힙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열 멘토님 또 여기 지문능력과 취업에 관해서 청년들에게 여러 멘토링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환 멘토님, 또 이렇게 해커톤과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 청년들이, 멘티들이랑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서 활동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박서윤 멘토님, 지금 이렇게 삼성 갤럭시 S7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이름을 해주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취업과 창업 관련돼서 활동해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좋을지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서윤 멘트님, 아, 박기서윤 멘트님, 박기서 제가 말씀을 잘못, 잘못 드렸는데요. 박기서 멘트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네. 잘못 불러왔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그 이름을 잘 말씀해 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승 멘토님 창업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가지 또 이렇게 체육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승 멘토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승 멘토님이 그, 저의 얘기가 잘안 들리시나봐요. 그러면 우리 조성진 멘토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멘토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사다사합다감사합다사 말씀 나감사합니니다 나눠,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니다고 네, 저희 정 감사합니다. 감사 멘토님도 그, 태궉통과 마케팅 청년 정체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을 계시는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정기라 맨터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 오디오 음수거를 해제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 유노 멘토님 지금 갤럭시 노트 A 스로게 접촉해 주셨는데요. 이 유노 멘토님은 메이크업과 창업,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 계신데 인사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인사해 주면될같니다 감짝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길영 멘토님 지금 너무나 펀치하신 시그 이미지로 이렇게 등장해 주셨는데 질문능력과 어, 주거 관련된 설명이신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길영 멘토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곽길영 멘토님께서 저의 그 아직 소리가 잘안 들린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여기 모인 분들 총한3 0명 정도가 이게 처음, 처에 모여주셨는데, 어, 인사 나누시고 조금씩 각자 이, 그, 또 이, 스케줄 때문에 좀 이렇게 나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거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좀 저희도 처음인지라 좀 익숙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관계에 만나고, 그리고 더불어 청년들에게도 정말 멘토로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이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팀장님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 마치는 시간 갖도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가 소리랑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말도 끊기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저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다음에는 대면으로 꼭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음, 구체적인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회의 후에 또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과별로 저희가 소통을 할수 있는 톡방을 만들지 만든 건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장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원하시면 우편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방문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안 들리죠. 이게 좀 저희 고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저쪽에 설정할 때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설정할 때. 핸드폰 설정 속